자 저희는 이제 일본을 가기 위해서 다 남자들만 가요. 브로맨스들, 브로맨스 형이죠. 아, 오늘 우리는 콜벤을 불렀는데 콜벤에 원래 어, 김경민, 이재영 그리고 어, 오봉남 그리고 이민호 가기로 했는데 이민호하고 오봉남이 안 왔어요. 그거지 같은 놈들이. 오봉남이는 한현민이 데려가서 김포에 데려갔고 이민호는 늦게 자서 늦게 일어나서 안 와서 우리 둘이 아주 원팡 뒤집어 샀습니다. 완전 어? 뒤집어 샀어만 원이면 갈수 있었는데 아만 원씩 내고 갈수 있었는데 3만 원씩 내요. 3만, 3만 원씩 그냥. 야 3만 원씩 내지 어, 3만 원씩 넣 3만 원씩 넣으니까. 6만 5천인데 두명 한데 억울하다고 그랬더니 아저씨가 5천 빼줬어요. 어 이민호 보고 있나? 오복난 보고 있나? 어, 밥 사라. 어 뭐야? 이거 뭐야? 이거 게이 입고 들어가는 거 비행기 차라. 음. 자 음. 오늘 이른 시간부터 많은 분들이 움직이고 있죠. 잠시 만도록 하겠습니다. 봉남이! 자 우리 봉남이 오늘 어, 해외 청인 처음인데 기분이 어떻습니까? 아... 많이 설레고요. 아... 오늘 저녁이 너무 기대됩니다. 아하... 행선지가 어디죠? 아... 오사카 클럽이죠. 오사카 클럽? 오오! 가구가 어떻습니까? 아... 아주... 아주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저는 <웃음> 아주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고무적인 상황? 격앙돼 오. 있습니다. 역시! 여기까지입니다. 오봉담 이었습니다. 자, 지금 오히려 이민호가 지금 오늘 늦은 주인공 이민호가 오늘 왔어요. 자, 이제 저희 다섯 명은 어, 브로맨스 여행을 가두고 있습니다. 지금 어, 휴대폰을 다 로밍 했고요. 돈을 이제 20만 원씩 걷어서 총 100만 원이 되겠죠. 그걸 가지고 어, 3일 동안 2박 3일 동안 쓸 겁니다. 한전으로 고고고! 음, 자 고. 이제 저희는 이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1 3번 게이트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어디 갔어? 봉남이. 봉남 저기요. 당황하고 있어 진짜? 자! 봉남이가 저기서 당황하고 있습니다. 봉남. 뭘 찾고 있을까요? 거리구나 이걸. 오복남. 리구야 여권을 여기다 숨겨놓고. <웃음> 아니숨긴거 아니야. 아니, 이민호가 숨. 리고야 뭐. 챙겼잖아. 여권을 아고 이렇게 물이 더라고지 <웃음> 챙겼잖아 그지. 미치고지. 지금. 자 지금 오복남, 오복남. 난생 처음 <웃음> 해외에 가는 오복남은 자기가 아, 지금 여권을 저기다 놓고 간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찾고 있죠.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됐을지 오복남 복남아 빨리 와. 가. 오복남은첫 어, 어, 여행지. 없어졌어요. 어 뭐라고? 여권. 이 뻥치지 마이 장난하지 마 아, 진짜로 에이 그기밥 말로와 빨리 와 빨리 와 말고 자 오복남이 장난을 칩니다 자기가 <웃음> 첫 여행이라고 또 아, 장난을, 장난을 치면서 아니, 아니, 못 아, 못 진짜 없어요 어? 아, 뻥치지 마이 아, 여기 어떻게 하죠? 들어왔어 그러면 아니 그게 아니라 아까 거기 아, 빨리, 거기다 놓은온거 같은데 어디? 나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뭐야 거기 그 파리바게뜨? 오복남이 놀랬습니다 진짜 울라 그랬어요 어 울라 그랬어요 아 기분이 어땠어요 장난꾸러기들이십니다 <웃음> 아유, 아유, 자, 대성공 성공입니다 오목남을 속여라 이제 우리는 비행기 아닙니다 비행기 안에 있고요 많은 네. 사람들이 민호 친해요 현민이 친해요 진에어가지고 치네요 진에어. 진에어. <웃음> 역시 유잼. 진에어. 유잼 유잼 유잼 유잼 아 유잼 진에어를 친네요라고그래서 지금 또 민호가 진에어를 친네요라고 그랬어 너무 유잼이야 역시 내 친구 민호는 재밌습니다 너무 재밌는 녀석이죠 이제 오사카 잠시 후 1시간 20분 정도 50분에 출발하면 9시 한 반쯤에 도착이거든요 저희는 가방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나가면 됩니다 저희는 한 20분을 벌었어요 저희는 지하철 일본어 글씨를 이룰 수 없습니다. 아, 읽어도 뜻을 몰라요. 그리고 한문으로 말이 돼있게 되면 한문이 어려워요. 번역기. 어? 번역기가 있군요. 그거를한번 믿어봅시다. 오케이. 잠시 만로 자, 드디어 저희는 일본에 이제 했습니서오사카 역이고요. 여기서 우린 어, 뭐이열차 이 뭐라고 그랬지? 남바. 남바. 도 라피도. 라피도 바 남바. 남바. 남바. 남바. 남바. 남바. 남바. 남바. 남바. 남바. 남바. 이 열차가 라피도입니다. 아, 지금 저희는 표를 끌고 자유석 920원 서서 가는 거죠. 자, 봉남이랑 얼른 담배 하나 끌고 올게요. 자, 봉남민랑 어, 어, 쟤는 둘이 흡연자들은 아이소. 담배 필요하고 어? 네. 저희는 서서 갑니다. 자유석. 라피도. 에헤 라피도. 야, 용띠들은 다 어? 담배 안끊었네 어, 좋았어. 잠시 뵐게요. Yeah. 자 여기는 지금 우리가 어, 지금 타고 있는 게 그... 아, 라피도, 라피도, 라피도, 어, 라피도를 타고 라피도라는 열차인 것 같아요. 이게. 이걸 타고 지금 저희는 남유바로 남바, 가고 있어요. 남바 경정하시죠. 바요 어, 날씨가 상당히 좋습니다. 어, 우리 오사카 약간 걱정을 했는데 날씨가 상당히 좋고. 자 오늘 계획은요. 어, 일단은 12시쯤에 아침에, 짐을 풀고 나서 나가서 점심을 먹을 겁니다. 아주 맛있는 점심을 최대한. 자 그리고 저녁에 술을 한잔걸까볼까 과연 그 어, 찾을 수 있을까? 맛있는 집을 찾아가는 거지 뭐. 자 저희는 그리고 실제로 아무 계획 없이 왔어요. 무작정. 그냥 비밀비만 딱 하고 우리 아는 짐이 있긴 한데, 숙소 잠깐 이틀은 이틀 하루에 15만원씩 다섯 번에 한 번에 되는 겁니다. 자 과연 숙소가 어떻게 되어서 상당히 궁금하고 원래 원래 리의 K-POP 아이돌들이 표현할 진짜... 때 숙소라는데 1 5만원에 잘못하고 어떨지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여기는 오사카 아, 택시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아, 지금 뒷자리에서 민호와 저 그리고 앞자리에 봉남이 봉남이 핸들주세요 봉남이 봉남 복남... 네, 네, 기사님 멋진 뭐 팀... 기사님이시고요 자 이거 지금 센스 있게 하시는 우리 네, 기사님이 되게 한국말도 잘해주시고 뭐 되게 친절해요. He is very kind. 지 지금 여기는 오사카 어, 남바 시티입니다. 남바, 남바 날씨도 상당히 좋고요. 저도 맞대? 저도 맞대? 오사카부, 오사카시, 니시구미, 미나미, 호리에 115의 1... 1쭉1 1 쭉으로, 1으미리으로쭉 서해 근처 와갖고 디테일하게 찾으시는 네비게이션을 네. 찾으고 계십니다. 기사님께서 자 우리가 목적지가 다온것 같습니다. 6 8 0엔6 8 0엔 180엔에서 네. 한개더네 네, 고맙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어, 남바 형네 아종원 형이 저기 밖에 멀리 계시네요. 잘 찾아왔네 그래도 돌아가고. 우리가 그럴까 명동 명동 명동 명동, 명동 같지않을까 음,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런 분위기 그래도 뭐옷 가게 뭐 없는데 음, 뭐 음. 쫙쫙 보이는 것 같아요 음. 좋은 형입니다 음. 음. 아하 형님 아, 해주세요 <웃음> 우리 민호 <웃음> 이민호, 이민호 네, 형님 네, 네. 배우 네. 제 친구예요 네. 연기자고 우리 국남 개그맨 개그맨 오백 자 네. 여기 어 제피로스 어, 미나미 후리에 어, 아 미나미 후리에 슈퍼카 밑자미남이 호리에입니다 미나미 호림이라는데 슈프림 아 있어요? 오! 오! 옷가게예요 여기 아시아에 슈프림 오, 뭐야? 슈프림 있아시아에 하나 옷가게? 슈프림 옷가게? 오, 오. 오, 오, 네 여기는 여기 데쪽이요네왼쪽으로가 우리? 층 8층. 8층 들어주세요 아오 다쓰 아껴주는데요? 야 일본식 집중, 좋네요. 괜찮은데. 이 정도면 괜찮아요, 님. 단체로 잘수 있겠네. 자 열어보세요. 이쪽 반대로. 아야 담주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수 있겠는데, 한현민. 어, 한민 좋겠네. 아 일본식 원룸입니다. 와이 정도 넓데용이요아 좋고요. 물. 싱크대. 라면도 꾸여먹을수 그래 있고, 아, 라면 사갖고 꾸여먹을수 그래 있겠네요, 형님? 그렇지. 술도 사갖고 먹고, 냉장고에도 어. 어, 음식까지 아, 넣어놨다가. 촛불도형 네. 네. 아, 아, 아, 거니까. 아, 형 거니까니까. 아, 자, 일단은 아까 우리 한국에서 제가 아, 남은 거 아, 먹겠습니다. 예, 자, 오렌지 스트리트를 걷고 있는데요. 여기는 난바하고도 약간 유명한 거리입니다. 음 지금 한국인 광역도 상당히 많고, 어, 외국인 광역도 상당히 많은데. 일본 현지인들도 오사카 구경을 하러 많이 왔고요. 날씨가 좋은 관계로, 3일 연장 날씨도 좋습니다. 아, 원래 오늘 밤에, 오늘 아에 비가 잠깐 올수 있다는 기상 예보가 있었지만, 비는 안 오고 아주 맑았고요. 오른쪽으로 해서 쭉 가자, 오른쪽으로. 신발에 관심이 되게 많네요 지금, 일본 문화는요, 어, 신발, 신발이란다. 신발 <웃음> 얘기하자. 일본은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닙니다. 자전거. 자전거, 자전거 얘기하는데 자꾸 동남이가 하루 종일 신발 신발 하니까 신발 아 얘기가 아주 났어요. 아, 자 이게 준마이긴조. 준마이긴조. 준마이긴조입니다. 준마이긴조. 아, 아, 긴조. 아 준박 아 형님이 우리에게 또 진짜 다 주셨네. 아, 준박 형님. 준마이긴조. 자 맛보고 맛을. 아 이뤄주세요. 아아 나좀나좀 가라 깜발이 맛있어 응아 깜발이 맛자일본의 처음으로 아 오복남이 아아 정말 최고급 사케를 맛마니다 아, 근데 진짜, 진짜 너무 맛있어요 5,000원. 맛있어. 맛있어. 근데 향이 되게 좋아 어, 어. 뭐 쓰지 않고 맛있어요 어, 어, 단맛이 아좀 있는데 일반 사케랑 자, 틀린데? 주마이 오, 다이기죠? 주마이, 주마이. 오사카이 제일 맛있는 건 야키 소바입니다이 집의 야키 소바가 제일 어, 맛있어 이게 뭐냐면 클리지 않게 아 고기가 있네. 야 이거 초가스 죽을 수도 있어. 와 아, 짜장 아, 느낌 되는 재훈님. 연을 해가지고. 음. 아. 연하고 다 빠졌대. 아. 아. 뭐 야, 야. 좀... 야, 뭐, 야 맛있는 녀석들. 녀거먹 녀석들. 녀거야 녀석들. 녀석들. 녀석들. 녀석들. 이거. 이녀이들 녀석들. 녀석들. 녀석들. 녀석들. 이 노란 우리 계란 계란에다가 넣어서 먹어봅니다. 완전 비중야 음. 이게 왜왜 왜 계란에 입히는지 아니구나 음. 누가 볼줄 모르겠지만 이건 진짜 끝판왕입니다. 음. 음. 음. 어, 형이 진짜 먹어봐. 정말 맛있어 미칠 거라고 그랬는데 상상 못했거든요. 어느 정도 돼요. 근데 이건 처음 먹으면 은 맛이에요. 자, 일본에 오는 사람들도 이 맛을 몰라. 음. 음. 야야이 오. 아까 계란 두개 푸는 거못 봤지? 아그두개 비교, 거지. 비교. 비교지, 비교된 거. 와... 이렇게 해서 지금 밥을 하나씩... 흰쌀밥에 그 고급 계란. 그 일반 계란하고 틀린 계란이에요. 너무 맛있거든지 어, 와... 자, 다 마셨습니다. 육수. 오, 다시 육수. 갓쥬. 갓쥬. 갓쥬. 갓쥬 우뎅. 우와, 국물이... 느낌이 뭐냐, 뭐... 네 글자로 다 표현한다면? 오복남, 네 글자로 풍비박사풍비박사와 와. 그냥 제가 알던 네. 음식의 맛에 기준을, 그 기준을 다 부셨다 비박사와간바 음. 아. 여기는 오, 오, 오, 오, 오. 우라, 우라 우라남바입니다 우라남바 우라남바 우라남바, 우라남바. 오. 오, 오. 아유, 괜찮아요, 형님. 우라남바에 와 있고요. 우라남바. 어, 뒷골목입니다, 아웃사이드. 아웃, 엘리, 오사카. 엘리, 엘리. 우라. 지금 우라. 오사카에서 우중 가로. 아, 여기 인기 스팟. 인기, 인기. 오, 인기 스팟. 되게 하스팟, 인기 스팟핫스입니다 자, 여기 또 오사카 유명한 데이거든요저에 네, 네, 네. 이름이 뭔지 모르겠냐, 하여튼 유명한 거래요. 영화나이돈서 많이 봤잖아요, 그죠 네. 네. 오사카고요 오사카 시내에 또, 어 한가가 딱 있어요, 예쁘게. 한가딱 있고. 여기 이 지금 많은 분들이, 차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고, 관광원, 관광객도 많고, 상사관들 많고. 어, 정원영이 지금 우리 따오, 저희를 다 임대해주고 있죠. 아, 지금. 야, 용과 일본... 같이 제대로 해봐 여기 딱, 여기가 나와. 일본에서 그, 오사카 오면, 저기가, 그냥, 그냥 유명하대요.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웃음> 많이 봤어요. 많이 봤지? 그 상표라는데, 저기 옷상표라고요 형님? 옷상표 아니고, 아, 무슨 기업? 뭐, 무슨 아, 기업 그, 무슨 그 이미지인가 아, 보나. 아, 우리 저기 서 있으면 우리가 저기 텔레비 나온대요. 텔레비전에 어, 우리가 나온대요. 자, <웃음> 여러분. 자, 과연 우리가 어디 나올지 볼까요? 자 발, 발 여기인 것 같은데. 나왔다! 텔레비 나왔다! 짜잔! <웃음> 자, 우리가 텔레비에 나왔습니다. 이, 일본 오우. 길거리 텔레비에 나왔어요. 봉남이 나와야지, 봉남이. 봉남이 좋아서. 남자잖아, <웃음> 자, 오우. 자 오우. 재밌게 텔레비에 나왔고요. 재방교까지 준비어 역시 조문 형이 우리 출연시켜줬어. <웃음> 형님 출연시켜줬습니다. 어, 야 간판들이 작살이네 이게. 무슨 연어 회야? 뭐야, 이게. 오우. 오, 야저 누구 닮았는데? 아미야케, 아, 아미야케. 오케이, 어디가? 어, 어 캐릭터 되게 재미있는 점도 많고요. 나살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어 보고 엄청납니다. 문어. 하고야게. 야 이런 광고 이 물건이 상당히 아니, 밖에 그 판촉물이라든가 간판. 이런 것도 상당히 신기합니다. 상당히 신기하고. 날씨가 더좋아서 일단 너무 좋아요. 오사카 오늘 날씨가 너무 좋고. 서 한국에서 자 일본 세계 아에 해외 나온 처음 나온 건데 일본 서한국니서 한국에서 한 정신이 없네요서 한국에서 요국에서 한국에서 연기도 사는 곳이래요. 연기 되면 연기 가는 애들이 밖에 나와서 혼자들. 어. 요자 지금 저희는 종원형 가지고 쭉, 어, 쭉 가고 있습니다. 쭉 가는데 여기 엄청 납니다. 지금 라면집 가다가 어? 이런데? 이런데? 이런데 형 어떤지 몰라? 예. 탁구야끼 하죠 막 이런 거. 아 탁구야끼라 이런 거? 저 무대가 보이지? 예. 네. 저기가 네. 대금맨들이 와서 홍보하는데. 뭐 어떤 공연을 홍보하는데요? 어, 공연을 하고 어, 한글로도 써 있네. 대형 닭꼬치라고 네, 써있치도 있고. 있고. 아, 아, 아. 어, 서 골라가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타코야키. 타코야키도 듣 5개. 아, 5 6개 오되게. 6개 오0게 자이 오사카의 이 거리입니다. 남바 쪽에 있는 거리고요. 밤에 아까 낮과는 사뭇 다르게 분위기가 상당히 틀리죠. 오 연주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 너무... 밤에 보는 야경은 상당히 더 휘황찬란합니다. 가 어, 요시모 또 신인 개그맨분들이 네, 어, 어떻게 어, 본인들을 못 홍보하는 못 곳이라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곳이네요. 개그맨분들이 많이 계시는 분이에요. 요시모 또 신인분들. 자, 자 신인분들. 어, 신, 신인 기아인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 그냥 음. 되게 유명하네. 수승이 했어요 수승이 됐어요. 수승이 됐어요. 어요수어이어이어요 수승이 이어요승이어요이어요수어어이이어 재담재담 일본에서 지금 어최고예요 어, 지금, 어, 지금 지금 등등, 야, 이해도 이해도 아, 이분도. 음, 왜? 넘바 4. 넘버 4. 4. 4. 오. <웃음> 지금 어 일본에서 엄청 인기 많은 개그맨 분들이 함께 지금 지나가셨습니다. 아, 그 1등, 2등 하셨던 분들이에요. 어, 되게 실력이 대단하신 분들이고. 일본 오사카 오사카는 우리 개그맨 분들이 제일 유명한 분들이. 많이 유명한 특산물이죠, 어떻게 보면. 네, 미네. 특산물. 미네. 어, 대단한 미네. 거고. 아, 어, 뭐 네. 어, 여기는 어, 오사카에서도 유명한 가라오케입니다. 가라오케고요가라오케감 이왕민. 이왕 <웃음> 미역 군사 피고 피곤합니까? 미 보세요. 앵카 가수 앵카 가수잖아요 엔카. 자 우리. 자 우리 미야구. 오, 오. 오, 형님. 예, 형님. 어 애들 우주 소녀 애들 왔네요. 모니터도 있고요 무대입니다. 오. 자, 봉남이가 지금 해외 첫, 자, 처음으로 해외에 나왔는데, 네, 일본에서, 봉남이. 그리고 어, 처음 온 일본, 오사카에서, 가라오케에서 어, 노래를 하게 됩니다. 봉남이 자, 우리 봉남이 어떻게? 봉남이도 응원해주고 있고요. 아, 아, 다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봉남이. 아. 봉남이. 아, 봉남이. 아, 봉남이. 예. 봉남이는 인기쟁이였습니다. 아, 봉남이는. 용기도 작지는 아, 너무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그냥 그게에았죠 자, 여기아 오상가에 가라오케에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오목남이, 수리이 찾는 습니다 저든 저 바바바바바. 일본 보면 니지식아. <웃음> 라라라 아, 이런 때면 또. 자, 저희는 길거리에서 노상에서 밥을 먹습니다. 아, 점심밥을 아주 편의점에서 편의점 식이 아주 잘 됐어요, 일본인. 길에 앉아서 <웃음> 배우 이민호 길에서 거지같이 먹습니다. 살기 위해서 먹고 싶다, 살기 위해서. <웃음> 오봉남의 어 경민 형님. 문자. 자, 문자. 맛있게 식사 먹자. 그습니다 이따다게 맛. 네. 자, 요거 편집 부장입니다저밥을 올랐고요. 밥 이거 덮밥. 찍어서 먹습니다. 자, 와 화질 너무 좋습니다. 화질이. 남미 음 위에다가 말뚝상 이렇게 달아줘야겠다. 음, 오 왜요? 자 아닙니다. 순간 진짜. 아, <웃음> 아 별로, 별로. 별로 아닙니다. 진짜 맛있습니다. 맛있다. 어, 맛있어. 오복남이 먹습니다. 오복남. 아, 라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라면 먹습니다. 자, 해외 처음 왔고요. 네. 오복남입니다. 네. 지금 거리에서선 오복남이 선택한 라면은 들지 같이. 오, 야, 한 오백십 어치요. 오. 자, 씹어보고 이제 혀끝에서 미각을 느끼고 아, 맛을 표현해 줄것 같습니다. 음. 라면은 어, 한국보다 맛이 없어요. 이라면이 이라면? 최고입니다. 아, 아래 앞에가 아, 있다. 한국, 한국보다 맛없지만 이 라면은 어때요? 그래도 하지만 어 그냥 맛없어요. 처음 먹어보는 맛이라 아, 그런 그래? 겁니다. 솔직히. 잠깐만, 나도. 너랑 <놀랑> 똑같은 라면을 선택했는데, <놀람> <서 되겠네>, 진짜. 마지 <놀람> <놀람> 먹는데 왜. 나도. 이 라면을 선택했는데. 왜? 이 말. <놀람> 야 야, 야, 야, 야, 위험해. 센 야, 센센 야, 야, 아니야 여기 아파 여기가 갑자기 렸어 내가 야냥야 예? 하지마 하지마 이 이게 돼야 소리가 큰 거지 이니 아프니까 아, 아, 그러니까. 진짜? 돌렸어? 이기내라나데도좀이아실세요 이거 한번 맞아볼래요? 네미 그게... 네. 느낌, 어떤 느낌인지? 야사가해 네. 미안해 흐흐흐흐흐흐흐 <웃음> <미안해. 미안해. 웃음> 안 돼야. 오, 그게, 이렇게 다치는데? 안 돼야. 그래서 이래야지. 정말 이런 거지. 이건 안 된다. 자, 여기가 바로 요시모토 코리아메. 아, 요시모토입니다. 요시모토. 요시모토 와사, 오사카. 아, 정말 재미있는 분들이 많고요. 자, 여기 무대가 하나 잡혀 있고요. 캐릭터가 많이 있습니다. 오요시모또일본이 어, 유명하고 큰 <목소리> 아, 담아 그런 가게들 뭐가 가요이 건물 자체가 다요시모또홍업이라고 합니다. 요모토점 자, 여기도 상품들이 있어요. 캐리터캐리터 상품 자, 이렇게 이력서도있네개그맨이력서도 이력서도 있고. 네, 아, 아, 네, 있고. 아. 이맨서도 있고. 아이로서이로도 있고. 이로서도 있고. 이 이로서도 있고. 이로서도 있고. 이미서도 있고. 도있도있 자, 저희 오사카 남바 길거리에서 노천에서소을먹으리아 여기 여기는 엘로만고누도 원래 가 아닌데 엘로만 에이? 네. 그레이프 사와 그레이프 사와 반갑자 어. 우리는 일본 술 사께를 먹고 있습니다 반가워 <레이뿐> 이거는요 소고기의 연골 같은 겁니다 아 지금 딱딱하지 않아요 봄나미는 어어 진짜 부드럽네요 진짜 와 이거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다리.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아이아 아이스 아이스, 아이스. 어, 사키상 어... 아야카상 사슈 사슈. 사슈 사슈 사슈 사슈 사슈 자 여기는 아, 일본의 오사카의 아, 오사카. 오사카. 음음 아, 우선... 일본 오사카의 클럽입니 저희가 일본을 많은 한 다섯 번 정도 왔는데 클럽은 처음 봤어요 오늘의 클럽은 어, k p o 을 좋아하는 분들의 그런 축제네요. K-pop 파티, 파티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K-pop을 좋아해서 멋진 것 같습니다. 아야산, 카 아야카산. 기분 좋냐 너? 뭐 야오케이와어디스이와 <웃음> <웃음> <왜? 웃음> <웃음> <웃음> 두 와, 와, 에, 와, 와, 야,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야 와, 와, 야, 야, 와, 와, 봐, 야,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すごい! すごい! 오 어, い すごい! すですか시す레いすごですか우すごう すごい! すごい! す 이게? 오ごい오ごいすご오す진いすご 야! 야ごいす 야! 야! 오す스고이야에야손이뭐야오예 야! 야. 예. 야, 오! <웃음> 우와! 오 이거 뭐오오す스고 오! 어머! 예오가오오 <웃음> 슈고오이 오호! 이야! 슈고이 슈고이, 슈고이, 와오고이우와에에고이고이 어때? 이야, 슈고이! 이야아! 오, 슈고이! 어마타어타 와아! 야, 나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야 아 트렁크 트렁크인데 어모어모어모 브리즈 카와와오마오 마이 갓와와 룩스 퓨처 퓨처 칼 퓨처 퓨처, 퓨처 미래 퓨처 와 엄청납니다 야, 진짜! 야, 안 해봐봐, 안 해. 안 이건! 아냐 와, 안 해봐, 안 해. 이 뭐, 와... 와... 와, 이 올드카를. 좋네. 저걸 다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진짜. 진짜. 진짜. 와. 잘한다. 아, 대단하십니다. 어, 애기가 자고 있어요. 애기, 안녕. 잘한다. 이야. 잘한다. 잘한다. 와... 와... 진짜... 네, 이제 저희는 일본 여행을 끝나고 한국 연남동에 와서 마지막 만장 안내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과는 거야? 저 형은 아니게. 저 형은 아니자 즐거운 자, 시간이었고요. 오복남이 어, 한마디로 어. 일본 오사카 여행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오사카... 음. 한마디로? 스바라시 세바라시 바라시좀더 주세요. 아 좋습니다. 아니다 자, 한마디로 최고였습니다. 어, 또 많이들 가저 아, 여행 여행 미를만들드 여행 패밀리 만들어. 자, 그리고 아, 여행. 여행은 아름답다. 아, 데